<웃음> 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에그 슬로 맛보러 여의도 더 현대 서울시아 1층으로 다녀했습니다 왼쪽으로 예쁜 에그셀러 붓도 다능하겠고 이 위에도 다양한 메뉴가 참 많았는데요.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드디어 주문 성공하고 김동을 받아 자리로 이동해 봅니다. 배를 올리자마자 쫄로 달려가봤더니 와! 비주얼이 끝내주더라고요. 단호박 슬럼먼저 요렇게 쉐킷, 쉐킷 골고루 섞어 빵에 찍어 먹는 건데요. 딸내미 열심히 해먹는 중이랍니다. 한입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하네요. 시그니처 슬롯에 달콤한 단호박 크레와 새콤한 유자청 토핑이 더해진 겨울 한정 스페셜 시그니처 메뉴예요. 잘 먹어도 되고 찍어 먹어도 돼요. 달걀과 포테이토 휠에 만지고 치즈가 어울려 크리미한 식감을 살려주는데요. 유자 중에 오이는 단맛과 호박죽을 오마주하여 만든 한국 에그슬로만의 메뉴랍니다. 엄 생각, 어가고 소한 맛이 이번 날 에, 바게트 빵에 쫄깃 하고 바삭 함이 진짜 맛있 더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에드슬롯의 실린스의 아보카도랑 LA 바이브 진짜 매니판 이미지랑 똑같이 두툼하고 큼직하게 나오는데요. LA 바이브는 딸이 먹고 쉬림프인 아보카도는 제가 먹었습니다. 짭짤한 짭조름하다. 넌안 짜? 짭조름하면서 자꾸 먹고 싶다. 에그슬러시 동물복지 달야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계란 비린내도 안 나고 고소하고 신선함이 느껴진답니다. 크기가 커서 먹기는 좀 불편해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음에 다른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